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가 배운 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고 불의가 의의를 이길 수 없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공부하고 배워왔지만 세상은 늘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도 그 역사의 현장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밀려오지만 그 답답하고 힘든 마음은 트럼프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카드를 준비해서 이 상황을 전격적으로 뒤엎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긍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을 회의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적어도 트럼프의 입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정권의 이양은 될 것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액면 그대로의 말을 당장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지금 처해있는 정치적 상황과 그리고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논리로 봤을 때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실이 비록 미운 것이라도 사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메인스트림 언론 매체들도 전부 다 하나같이 선거 t r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단한 번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메인스트림 매체와 똑같이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런 말만 계속 m m 이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많은 사람들의 시각과 관점과 여론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조 s 할수있다 m mainstream, m a 그러한 시각을 거부하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올바른 사실을 전하지 않더라 90%의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올바른 사실을 전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의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한 세력의 입맛에 맞춰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오늘날 기본적인 메인스트림 매체들의 행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매체들은 진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극적인 행동을 할지 아니면 하지 않을지 그리고 순순히 물려줄지 그거는 어느 정도 미지수지만 그러나 지금 트럼프에 처해 있는 입장으로 봐서는 억울하고 분하지만 물러서야 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만은 객관적 사실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서 우리는 진실된 보도를 통해서 이 모든 미국의 불행을 만들어 나가고 이 미국의 불행을 즐기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단 하나의 적을 밝혀낸 것이 있습니다. 그 적은 바로 이 기사에서 얘기한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미국에 암약했고 이번 미국의 선거를 조작해내기 위해서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는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은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미국은 어떻게 2020년에 11월 3일에 선거를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가. 이것은 큰 흐름상의 복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내가 중국 시스피다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사회의 요소요소에 곳곳에 침투해 있는가. 이거는 미국에 관한 이야기지만 미국만이 아니죠. 미국보다 훨씬 더 가깝게 붙어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이 미국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이거를 보면서 타산지석을 삼는 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에포 타임즈가 그 회사 전체의 관점으로 이 기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특정한 한 개인의 기사가 아니라 에포 타임즈 스텝이라고만 돼 있어요 이거는 한 언론 매체가 자신들의 전체적인 관점 이번 선거를 우리는 이렇게 봤다 라고 하는 관점을 보여주는 그런 논점의 기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 원문을 같이 보는 경우는 그 영어적인 하나하나의 워딩이 정말 그 가슴속에 와닿는 경우에 이렇게 같이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걸 한국말로 그냥 풀어서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말하기보다 하나에 하나의 그 워딩을 살펴보면서 그 워딩이 갖는 무게감과 그 속에 내재된 어떤 뉘앙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혹시 읽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읽으면서 번역을 해나가는 식으로 영어를 좋아하시는 분은 뭐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 오늘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ina's 2020 Election Interference. 중국의 2020년 선거 개입이라고 이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How to Chinese Communist Party thought to interfere with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했는가. 이렇게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F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 공산당에게는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2020년 대선 선거는 was always a life and death struggle. 이것은 언제나 사느냐 죽느냐의 투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만약에 이기 행정부를 맡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시진핑도 죽는 거고 중국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이번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 수십 년 동안에 처음으로 U.S. administration had confronted the CCP's subversion and infiltration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행정부는 중국의 전복과 미국에 대한 침투에 직면했습니다. c o r t r l l i n g its expanding global influence, 그 팽창하는 전 지구적인 영향력을 축소시키면서 미국에 대한 전복과 침투,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직면했던 것입니다. The CCP made clear, 중국 공산당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Through its state-run media, 그 관영 매체를 통해서 it favored the presidency. under Democratic Party candidate Joe Biden. 조 바이든이라는 민주당 후보 하의 대통령을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메인스트림 매체, 관영 매체를 통해서 말이죠. Because, 왜냐하면 he would be smoother to deal with it. 그는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보다 다루기가 더 부드러울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Beijing interfered in the 2020 election in multiple ways. 북경 당국은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2020년도의 선거에 개입을 했습니다. And, 그리고 the regime, 그 정권은 was able to do this. 이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Because 뭐냐면, it has four decades, 수십 년 동안 이 중국 공산당은 studied our society, 우리 미국의 사회를, 그리고 the form of government, 정부의 형태를 연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has systematically exploited all weakness in our system, 우리 미국의 시스템적인 모든 약점들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Here we provide an overview of some key methods the CCP used to influence the election. 선거 영향을 주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사용했던 주요 방법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망을 여기에서 우리는 제공해 드립니다. 예, 나름대로 굉장히 굉장히 전체적인 정리가 잘된 그런 글입니다 오늘 영상은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 이거를 끝까지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미국이라는 나라에 중국이 어떤 해악을 끼치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Using the virus to weaken America 미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사용하다 우한 바이러스가 어찌 보면은 인위적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우한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했을 때그 우한 바이러스에 관해서 의사들을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갈 때에도 WHO 사무총장은 팬데믹 선언을 하려고 원래는 했었습니다 1월달에 그런데 시진핑이 WHO 사무총장에 전화를 걸었고 그리고 그것을 아직은 팬데믹 선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을 했고 그런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선언이 늦춰졌습니다. 이 팩트는 중국 공산당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서방 세계를 공격한 것인데 그 공격의 대상이 미국이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The CCP covered up the spread of the CCP virus in Wuhan. 중국 공산당은 우한에서 CCP 바이러스의 전파를 은폐했습니다. allowing it to spread throughout China 중국 전역에 그것이 퍼지도록 놔두면서 그리고 the rest of the world 이전세계 여타 지역에 퍼지도록 하면서 말이죠. Trump defied all WHO recommendations. 트럼프는 초기에 WHO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on January 31st last year 작년 1월 31일 자로 banned all travel from China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여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중국의 관영매체, 물론 미국의 메인스트림 매체는 물론이지만 그리고 정치인도 물론이지만 portrayed t r 트럼프의 조치를 as r a c i s 인종주의자라거나 and x e n 외국인 혐오증 이라고 트럼프의 조치를 묘사했습니다. 관영매체 신화는 트위터 상에 이렇게 했습니다 racism is not the right t o o 여기서 y 라고 하는 건 트럼프에 대한 얘기죠 인종주의는 트럼프 자신의 무능을 뒤덮어줄 올바른 도구가 아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의 이 조치는 굉장히 옳은 조치였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메인스트림 매체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것을 인종주의로 몰아붙였었단 말이죠 중국인들 을 입국을 금지한 거에 대해서도 제노포비가다라고 이렇게 비하를 했었던 것입니다 어떤 프레임을 항상 덧씌우죠 얘네들이 하는 짓입니다 As the pandemic progressed, 팬데믹이 진행됨에 따라서 Most Chinese state media, 중국의 관영 매체와 미국의 매체들은 Continuous, 끊임없이 attacked Trump, 트럼프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His administration, 그의 행정부를 공격했죠. Accusing them, 그들을 비난하면서 Of being incapable, 무능하다라고 비난하면서 말입니다. 한편으로 Left-leaning politicians and governor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있는 좌편향적인 정치인들과 주지사들은 a d o p t e d Chinese-style lockdowns of cities. 도시에 대한 중국 스타일의 락다운을 채택했습니다. Which 바로 이것은 brought local economies to halt. 지역 경제를 마비시켰죠. 중단케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made in balance as a result of CCP 바이러스 CCP 바이러스 결과로서 우편 투표 이게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발란 또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퍼뜨렸을지도 모르는 그 저변의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로지 트럼프의 인기를 누를 수 있는 방법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도 해야만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편투표라고 하는 것을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입니다 As a result of CCP, covering up the initial outbreak 최초의 질병의 발발을 중국 공산당이 은폐한 결과로서 The virus spread around the world, 전 세계로 퍼졌고 그리고 글로벌 팬데믹,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까지 폭증했습니다 Due to pandemic related precautions 팬데믹과 관련된 그런 조심스러움 때문에 many states 많은 주들은 expanded the use of mail-in ballots 많은 주들은 우편 투표의 사용을 확대했죠. This type of voting 이런 타입의 투표는 which is prone to fraud 이거는 사기가 되기가 쉬운데 would become the focal point of voter fraud allegations in the fallout of the 2020 election 2020년도의 선거 의 결과에 있어서 투표 x 주장의 핵심 요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프로베이징 그룹스, 친중국 그룹들이 폭동에 가담하게 됐죠. 친중국의 중국진보협회? 이 협회는 자금을 지원했죠. The Black Futures Lab에 자금을 지원했고 Many of the protests and riots that swept across US cities in 2020 2020년도에 미국의 도시들 전역을 휩쓸었던 protests와 riots 폭동들이 had the involvement of pro-CCP groups 친 CCP 그룹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such as 예를 들어서 Freedom Road, Socialist Organization, 사회주의 조직이죠. Liberation Road 이런 말이죠. Antifa와 BLM Movement는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 좌익적이고 친중적인 중국에서 자금 지원을 했다라고 나오는 중국에서 자금 지원을 했다. One of the effects of the riots 그 was a weakening of the president's authority in the country. 이 나라에서 대통령의 권위 t 약화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있었 u p p o r t i m i d a t i o n o f h i s s u p p o r t e r s 그의 지지자들에 대한 협박은 물론이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 연방 판사들이 움직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트럼프를 대놓고 지지하지 못한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 심지어 공화당의 상원하원 의원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협박이 있었던 말이에요. 이들의 협박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The threat of similar riots, 그 유사한 폭동의 위협은 이것으로까지 귀결됐죠. Resulted in the intimidation of state legislature's lawmakers and judges. 의회와. 의원들과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협박으로까지 귀결됐습니다. After Senator Josh Hawley announced that he would oppose the Electoral College vote in Congress, 의회에서 선거인단 투표에 반대하겠다고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선언을 하고 나서 안티파의 멤버들은 threatened his family, 그의 가족들을 위협했습니다. At their Washington home, 그들의 워싱턴 집에 있는 가족들을 위협했습니다 이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측면도 8 9 0 이상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정치인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 이런 거에 관한 것도 나오죠.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에 The CCP, 중국 공산당은 has sought to subvert and control politicians, policymakers and influencers in academia. 정치인들과 정책 입반자들 그리고 학계에서 인플루언서들, 영향력 있는 자들 이들을 뒤엎거나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One such case, 그한 가지의 경우가 came to the surface. When it was revealed that Representative Eric Swalwell e r i c Swalwell, h a d c l o s e t i e s t o a n a l l e g e d Chinese spy, 캘리포니아의 하원 의원인 에릭 스왈웰이 중국의 스파이라고 주장되는 한 여성과 깊은 관계를 가졌다팡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정치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인계를 써서라도 그를 어떻게든 올가매고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이것을 노출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인 것이죠. 인조지아 조지아주는 말이죠, A Key Battle Ground State 아주 중요 경합주인데, 그거는 주지사가 해서 Maintain 리타이 friendly ties 아주 친밀한 관계를 중국의 고위 공직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바이러스가 정치 선전에 어떤 식으로 활용됐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In February 2020, 2020년 2월에 As the CCP virus spread around the world, 중국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었을 때그 와중에 베이징 started a large scale propaganda campaign 중국은 대규모의 정치 선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that sought to portray the ccp as a global leader in fighting the pandemic 그 팬데믹과 싸우는 데 있어서 전 세계적인 리더로서의 중국 공산당을 묘사하려는 그런 캠페인을 보냈던 것입니다 authorities simultaneously b o t up protective equipment from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당국자들은 동시에 보호 장비 예를 미국과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의료 장비들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As COVID-19 cases increased in the United States, COVID-19 환자들이 미국에서 증가하자 The CCP actively portrayed 중국 공산당은 적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 s a disaster zone with large numbers of deaths. 대규모의 사망자를 가진 재난지역이다.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편으로는 동시적으로 Covering up China's own death toll. 중국 자체의 사망자 숫자는 은폐하면서 말입니다. So, to portray the CCP as a savior of humanity,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서 중국 공산당을 묘사하려는 것이고 반면에 casting doubt on Americans' confidence in Trump's leadership. 트럼프의 리더십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 의문을 던면서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This narrative, 이런 프로파겐다의 기술은 과장되게 확대됐습니다. By Chinese State Media,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확대됐고, 뿐만 아니라 Paid articles in US Media, 미국의 주류 매체에서 자 돈을 지불한 기사죠. 돈을 지불한 기사에서는 물론 관영 매체에서 이런 것들이 확대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K-방역이라고 해서 홍보가 나갔고 이것 중에 일본은 이 돈을 지불한 기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때 나온 얘긴인데 K-방역을 홍보하는 데 1200억이라는 돈을 썼다 근데 그게 페이드 아 a 클 t i 에 들어간 비용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많은 돈을 쓴 거죠 천문학적이네요 백신을 사는데 썼어야 될돈 아닐까요? Chinese parts in US voting machines 미국 선거 기계에 중국제 부품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v o t i n g system manufacturers use Chinese manufactured parts 보 o 시 t i n g system의 제조업체들은 use t h Chinese manufactured parts 중국산 제조 부품을 이용합니다 using Chinese parts 중국제 부품을 이용하는 것은 makes the machines 그 기계로 하여금 vulnerable to hacking 해킹에 취약하게 만들죠 exemplified by 이런 예에서 보듯이 말이죠 past examples of Chinese made electronics 중국산 전자제품의 과거의 예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containing backdoors in either hardware or firmware 하드웨어적이거나 또는 펌웨어적인그 어느 중에 하나에서 바로 백도어를 포함하고 있는 중국제 전자제품의 예서보듯시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소셜 매체들을 다 활용했습니다 페이스북에 180개의 페이크 페이스북 계정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중국에서 만든 계정인데요 이런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베이징의 토킹포인트, 논점을 전파하려는 것이었어요 On the range of topics, from the South China Sea to Hong Kong Democracy Protests. 그러니까 남진아해에서부터 홍콩의 민주주의 항의 시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토픽에 대해서 베이징 당국의 논점을 퍼뜨리려는 것이었어요. 여야의 정치전쟁을 활용했습니다. 또. The CCP has deployed political warfare to covertly influence free societies around the world. 중국 공산당은 세계 여기저기의 자유사회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정치적인 전쟁을 전개했습니다. The regime wants control. 중국 공산당 정권은 통제를 원합니다. 또는 at least 적어도 veto power 거부권을 원하죠. Over public discourse 대중적 담론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political decisions the world over 전 세계에 걸친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통제권이나 또는 최소한 비토권을 원한다. David Stillwell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The c c P. 자 중국 공산당은 accomplish 이것을 성취해냅니다 Through 뭘 통해서 A wide array of malign o c c i v i e s 광범위한 사악한 활동을 통해서 That are covert 근데 그 사악한 활동이란 은밀하고 강압적이며 부패한 그런 사악한 활동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해냅니다 Spread the propaganda, 정치 선전의 전파. Chinese state-controlled media, 중국의 국가가 통제하는 관영 매체죠. 국가가 통제하는 대중 매체, including those operating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채를 포함해서 Spread the regime's propaganda on SPF, 그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그 정권의 정치 선전을 퍼뜨립니다. This media made it explicit.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매체는. They supported the Biden presidency over Trump. 트럼프에 비해서 바이든, 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ake id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중국에서 대량으로 인쇄해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온 것이 발각되게 됐습니다 during the first six months of 2020 2020년 최초 6개월 기간 동안에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gency 세관과 국경 보호 요원들은 seized nearly 20,000 fake drivers license s 거의 2만 개나 되는 가짜 운전면허증을 압류했습니다 most of them from china 그 모든 것이 그 대부분이 중국. 이었죠. 중국에서 온 것이었죠. It's unclear. How many fake IDs may have been sent to the United States from China? 중국에서 How many fake IDs, 얼마나 많은 가짜 신분증이 m a y have been sent to the United States 미국으로 보내졌는지 그것은 불분명합니다. From China? 중국으로부터. 그리고 g o n e u n d e t e c t e d 발각되지 않고 지나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Fake IDs, 이 가짜 신분증은 can be used 생길 수 있습니다. For a wide variety of purposes, 광범위한 목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Including voter fraud, 선거 X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중국이 바이러스를 일으켰고 그 바이러스를 막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고 전 세계의 각국이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궁극의 목적은 한 사람 트럼프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이렇게까지 펼쳤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새삼 눈을 뜨게 됩니다 중국은 위구르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인터넷을 찾아보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이 티벳을 어떤 식으로 탄압하는지 이런 것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까지 대하는구나. 트럼프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계획이 있든 또는 없든 간에 우리는 지금 이쯤에서 이 모든 일을 벌인, 이 모든 악행을 벌인 집단이 누군지 이것에 대한 정의를 내린 기사를 함께 읽어보면서 팩트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배운 거와 다르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바른 사람들이 늘 존재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선으로 그 악을 이기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또 세상을 뒤바꿔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방송을 운영하는 저도 작은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날갯짓을 펼쳐서 흐름을 만들어 낼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뵌 것이라고 그렇게 저의 방송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